이러면 월식이 한 번에 터집니다 근데 좀 쓰고, 여기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퇴이팅 나이스, 그라가스. 엘리스 음. 이러면 망했고. 팔로노 뭐가 근데 버프 먹은 거지? 네 네이스! 개꿀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런 판 정글 잘한다. 와우! 그라영! 역시. 그라영, 센스 지린다. 렌즈 딱 해가지고 이제, 어? 와드시아 지우고, 그러고 배치기. 너무 좋았습니다. 탈론 대 제드는 탈론이 나, 이길 수가 없어요 전통의 버프를 먹든 요즘, 요즘 룬도 선제 공격이라 거의 못 이기 박해 꽃이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 이게 만화 대 기력 차이죠 쟤들은 또 근접 캐릭터한테 세니까 사단은 우리 이라고 와, 그라 전멸 너무 좋은데? 야, 그라가스 형 너무 잘한다 진짜. 아직 하는 중. 좋았다잉 잡을 만한데. 미니언 없으면 지금. 정말 뚫습니다야 죽자 어쩔 수 없다. 뭐야, 버프된 탈론 쉬운데요? 이거 제가 초반에 안 커서, 안 커도 이길 것 같은데? 뭐 아, 이건 아쉽다. 또 <웃음> 뭐야 얘. 쟤도 궁으로 각 보고 있었나 봐. 아, 진짜 정글 차이 너무 심하다. 자 오랜만에 이거 제대로 신콤보고 한번 씁니다. 됐다. 아 까비. 쓰고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.. 야, 그라가 너무 잘해. 그라형 짱이야! 오케이 이거 잡기술 좀 유용하게 써야겠어 그라 그래, 멋있는 거 보여줄게요 어? <웃음> 지르지 당했습니다 <웃음> 이러면월식이한우에저지터집 없어 이러탈 월식이 한한에터집 어. 써보자. 월식한 번에 터짐? 이거 맞추면 포킹을 좀더 세게 아니야 어? 조지죠 <웃음> 이거 월식 개사기야 이거 이렇게 들면 상대 멘붕 왔죠? <웃음> 징크스님 한번 보실래요? 몸 하나에서 표창 두 개? 세 개도 가능 보샘 월식 터짐 봐봐 봐봐 봐봐 아이들 개 웃기네. 는 <목소리도> 어, 그라 형 너무 잘한다 진짜. 자 아무튼 이런 버그가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.